반갑습니다. 성공 트레이너 김세윤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열데배 매출을 만든 시각화의 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어독하기부탁하립니다여고 싶어하고 싶 이 실화화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바로 어떤 거냐면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 행동과 행동의 결과를 최적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어떤 날은 굉장히 일들이 척척척 풀려가는 거예요. 딱 맞는 장소에 딱 맞는 시간에 딱 맞는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오, 이런 결과들이, 이런 놀라운 결과들이 굉장히 수월하게 펼쳐지는 이런 날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날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우리가 근원 에너지의 흐름을 타고 그냥 성공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 에너지들의 흐름을 타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만들어 주는 게 바로 시각화예요. 즉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목표를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저항이 있어서 행동을 하지 못해요 이 저항을 가볍게 만들어주고 제거해주는 역할 그리고 나의 행동을 엄청나게 효과적으로 만들어주고 해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까지도 알려준다는 거죠 그럼 이 시각화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중 굉장히 강력한 툴 중의 하나가 비전보드라고 있습니다 비전보드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어 그냥 사진을 갖다 붙이는 건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사진을 그냥 붙이는 것 외에도 우리가 챙겨야 될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의 프로필 사진도 챙겨야 되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도 프로필 사진 밑에다 붙여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심볼들, 여러가지 화원들도 간단하게 요약을 해가지고 너무 번잡하지 않도록 붙여놔야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딱딱딱 시스템에 맞게 적용을 하게 될때 비정부도 만드는 게 사실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하지만 이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모두 다 적용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둔 게 있어요.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비정보드를 만들고 행동에 옮기게 됐을 때 어떠한 결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제가 그 사례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희 이사님의 사례인데요. 저희 목표 설정하고그 다음에 비정보드를 만들고 또행동으로 옮기게 됐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가 바로 매출이 10배로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인간관계의 영역에서도 훨씬 더 많은 발전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 사례를 지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석세스 프린시프를 졸업하신 네, 네. 이사님 한 분을 오셨습니다 어, 그 석세스 프린시프를 트레이닝을 진행하시면서도 어,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도 많은 또 생각도 하시고 변화도 있으셨다고 하는데 네. 저희 서프 이후에 또 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사실 저도 짤막짤막하게 전달해주시는 소식밖에 못 들었어요. 네. 그래서 궁금해요. 그래서 뭐 재정적인 영역이나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얼핏 듣긴 했는데 네. 또그 부분이랑 또 다른 영역에서 도 변화가 있었다면 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석프를 하기 전에는 관련 책들을 많이 읽었어도 어, 학원도 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요. 석프하는 어, 첫 주차에 어, 어, 실행하라는 그런 것을 음. 보고서 바로 다음 주에 블로그를 처음으로 개설하게 됐고요. 바로 행동에 옮겨서 블로그를 개설하고 이제 어, 그 다음 그 다음에 비전 보드를 만들어서 어, 이제 셀메드로 학술 이사가 되는 것과 어, 그 다음에 매출 매출을 올리는 부분. 뭐, 강의하는 거, 어, 그 다음에 스톡 옵션 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전보드 만들고, 학원을 계속 진행했는데요. 네. 너무 빠르게 돼서, 네. 어, 서프 3주 끝나고 바로, 바로였죠? 어, 바로, 제가. 이사님? 네, 네. 학술이사 섭외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어, 매출도 지금 그 이후에 한두달 만에, 기존 매출이 한 약국 매출이 한 3-400 이었으면 지금 매출은 2-3천정도로 매출도 올랐고요아 3-400이서 2-3천으로요? 네네 매출도 올랐고. 월, 월 매출인가요? 네네 월 매출이 그만큼 올랐고요가1열배네요네 가장, 가장, 가장 최근 매출이 그렇게 <웃음> 올랐고요 이제 그래서 네. 어, 특수리사 섭외되면서 네. 어. 스톡옵션도 아. 받기로 했고요 어. 그리고 최근 어, 며칠 전에 서울에서 강서구 약사회에서 주최하는 어, 강의에 제가 강사로 나가서 약사님들한테 아. 강연도 네, 했고요 네. 어, 원래는 1회만 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반응이 좋다고 어. 앞으로 쭉 해달라고 해서 다음 달에 <웃음> 대구 강의에도 가게 되었습니다 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전국으로 이제 가시네요 네 너무 네. 서프 끝나고 얼마 되지도 않은 기간 동안 너무 많이 이루어져서 스스로도 <웃음> 놀랍고 기적입니다 <웃음> 네 너무 행복합니다 <웃음> 아 진짜 정말 축하드립니다 어, 또 우리가 서프가 또 다른 또 어떤 뭐 건강이나 인간관계 네. 또 지역사회 커뮤니티 관련해서도 다양한 분야에서도 영향을 발휘를 하고 있거든요 네그 부분에서 변화가 있으시다면 은아 제가 원래 되게 소극적이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좀 소극적이고 예민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말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연연해 하는 스타일이라서 원래 대중 앞에 나와서 강의하는 성격도 못 되는데 강의도 아. 했고요. 그리고 어, 이 카톡에서 단톡방에서 학습회의 학생들 교류를 하면서 되게 인정을 받고 있고 막 존경합니다. 너무 뭐어 감사합니다. 뭐 되게 어 저에 대해서 호감과 아, 막 사랑과 감사를 예. 되게 많이 받아서 너무 예. 아, 예. 인기가 너무 아, 예. 올라가서 스스로 예. 당황스러워요. 아 그렇구나. <웃음> 네. 네. 네. 아, 그렇구나. 네. 잠깐 인터뷰 네. 하고 있어요. 네. 그러시구나. 그래서 네. 뭐 인간적인 부분에서도 아, 그러니까 네. 인간관계, 인간관계도 부분에서도. 뭐 셀메드 회사 직원이나 네. 이사님, 뭐이님하고도 아. 되게 친해졌고 그다음에 그렇죠. 그 학회 약사님들한테 굉장히 인기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어... 학회에서 인기순위 1, 2위가 되는 그런 약사가 되었고 강사로도 인기인들 인정받고 그렇게 아, 그래요? 되었어요. 네, 아, 그러신구나. 네. 아, 진짜 <웃음> 놀라운데요? 네, 어... 굉장히 되게 소극적이고 네. 앞에 나서는게 싫어했던 사람인데 한두달 만에 굉장히 아... 주목받는 인물이 되면서 인기인이 되었어요. 회사 전체에서. 끝까지 <웃음> 저희 삶의 영역이잖아요? 그 네, 영역에서 좀 네. 다양하게 그런 변화들이 있었던 거네요 네네, 그렇죠 어. 가족에서도 이제 제가 제 일에 몰두하니까 아이들에게 잔소리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냥 가족이 아주 편안합니다 <웃음> 다 아, 모든 게 수월하게 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서프 가족들 그리고 네. 또 시청자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아, 네, 이제 본인의 삶을 바꾸고 싶으시고 기적을 원하시는 분들 꼭 서프 과정에 참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아, <웃음> 네. 김선아 이사님을 모시고 저희 간단하게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을 인터뷰 잘 들어보셨나요? 시각화를 통해서 10배의 수익 엄청난 자신감, 턴크한 가정 전국으로의 강의 요청 쇄도 엄청나죠? 저도 알면서도 놀랍니다. 시각화에 대한 그리고 이 비전 보드를 작성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은 제가 아래의 영상들에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어, 아래 링크들 저더 그 보기에 눌러보시면 링크 리스트가 나오거든요. 그 링크 리스트를 눌러보시고 어, 눌러보시고 링크 들어가셔가지고 영상을 한번 어,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함께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성공 트레이너 김세웅입니다. <목소리>